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어, 오늘도 저 혼자 솔캠을 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사이트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텐트는 문제의 텐트 이쉘터를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이거를 가지고 테스트할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비올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기세는 거는 크게 염려가 안 됩니다. 우선 이 텐트부터 치고 나서 제가 오늘 뭘을 할 건지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쉘터 우선 폴대 반만 껴놓고 설치를 했어요. 제가 작업할 게 오늘 방수작업입니다. 택배를 어제 받고 아직 포장을 못 줬는데 발수코팅제 두 개를 샀습니다. 어, 한 통에 350ml 들어있고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처럼 비가 새시고 이거를 생각해 두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두번 뿌릴 거기 때문에 두통을 샀는데 우선 비싼걸 사지 마세요 저 이거 두통 해가지고 만원도 안 들었거든요 이 쉘터가 천장 높이가 2m 짜리 라가지고 모두 설치를 하면은 제가 윗부분에 뿌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반만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 한 통을 다 뿌렸습니다. 제 텐트가 가로 세로가 320, 320에 높이 2m 짜리인데 이런 심실링된 부분만 다 뿌렸는데도 약간 모자른 감이 있어요. 텐트 전체를 다 뿌리려고 하면 적어도 한번다 뿌리려는데 한세 통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심실링된 부분만 뿌렸는데 한통다썼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 만졌을 때 이런 심실링된 부분에서 물기가 촉촉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만 우선 뿌렸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아 가지고 지금 뿌리자마자 바로 마르는데 한 20분 정도 더 말린 후에 2차로 한 통을 더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2차로 도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세요 라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이 차로 다 뿌렸습니다. 이제 텐트 마저 설치하겠습니다. 어, 해가 지기 전에 좀 생병을 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아 많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냥 신기 아니라 제가 캠핑장 사이트 리뷰를 찍잖아요 그래서 사이트 리뷰를 찍으러 돌아다녔는데 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다 찍고 나서 여기 와 가지고 주머니를 드였는데 주머니에서 마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녹음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멍도 좀 때리고 그리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가 지기는 했는데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 이제 날씨가 완전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을 저는 먹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목살 가졌습니다. 고기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제가 영상 찍으면서 오늘 같이 힘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을 몇번 날려먹다 보니까 힘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한참 좀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제 영상이 캠핑에 가다 한 영상이다 보니까 어, 캠핑 주제로 해서 뭐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까 한참 생각을 했는데 저번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텐트가 비가 샜잖아요 비가 막 오는 날에 물이 샜는데 텐트를 구매를 해야 되나 하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텐트를 많이 좀 서칭을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목살과 함께 막걸리 준비했습니다. 캠핑할서 막걸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어, 사이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까지 아홉 사이트가 있고요 평일에 아홉 사이트면 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캠핑장 다니면서 평일에 이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만큼 캠핑장이 괜찮은데 같아요 이제 좀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그래도 먼저 사시는게 텐트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제일 비싸고 그래서 제가 텐트를 좀 찾아봤어요 이 코로나 전에는 중고장터에 텐트 나오는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아주 중고시장 텐트가 뭐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텐트를 구입하신 분들이 거기에 만족을 하겠, 하는 거겠죠 만족을 하니까는 중고시장이 안 나오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선 캠핑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 음, 그거는 제가 텐트를 좀 찾아보면서 좀 실감을 했어요 요즘 텐트 트렌드가 어, 면 텐트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면 텐트들이 제품도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많이 나와있고 어, 구매를 하려고 해도 제품이 없더라고요 뭐 예약도 걸어야 되고 뭐 업체에서는 사전 예약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업체들의 폭리예요 우선은 제조업체가 있고 그거를 갖다가 파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조업체에서는 이거를 정가에 내놓는데 이 판매업체들이 거기다가 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텐트가 인기가 좋다 그러면 한두달 기다리고 세달 기다려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텐트 예약을 받으면 두세 달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은 제품 생산이 완료된 다음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품 생산도 하기 전에 먼저 예약을 받는 꼴이에요 내가 어느 메이커라고는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제가 면 테트를 구매를 한번 해볼까 하고 찾아를 봤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지금 예약을 하면은 8월 9월에나 받을 수 있더라고요. 빨라야 8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만들고 있어도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이면 와야 되는데 그리고 사이트에 보면은. 즉시 구매해 가지고 가격이 10만원 20만원 더 플러스 해서 붙여 놨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제품은 있어요 제품은 있는데 웃돈을 주고 파는 거죠 제품이 잘 나가니까 판매자 분들이 좀 정직하게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몇몇 분들 때문에 시장의 제품이없고 그리고 가격 상승에 한 몫을 한다는 게참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텐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뭐 캠핑 장비 같은 경우는 저는 어좀 가성비 있게 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도 뭐 많이 다닌건 아닌데 우선은 장비는 가벼워야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짜 그 예로 어, 이 의자 이거 저번 영상 때 소개해 드렸죠 가방이 요만해요 그 전에는 한이 정도 되는 가방을 썼. 가방에 들어가는 의자를 썼거든요. 근데 그 의자는 아직도 있어요. 집에 저희 식구가 4명이다 보니까 그 의자가 4개가 있는데,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무겁고, 치는 건 편해요. 그냥 쫙 펼치면 되니까. 근데 무거워요. 그리고 차에 실고 다니면은 의자 4개만 실어도 트렁크가 어느 정도 꽉 차요. 되게 많은 부피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의자를 한 개를 구매를 한 거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는 어떻게 쓰냐 저는 이 의자 베란다에 펼쳐놓습니다 그런 일상생활에서 캠핑 장비하고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같이 쓸수 있는 장비를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장비는 계속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조명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조명 같은 경우는 캠핑에 필수인데 조명은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은 저도 처음에 중국에서 직구를 했었어요 근데 배터리가 금방 달아요 그리고 LED도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좀 투자를 해서 크레모어 제품을 샀는데 이거 지금 1년째 사용 중입니다 그러니까. 캠핑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혼합해서 쓸수 있는 장비를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중투자라는 방법 그러면 캠핑장비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20분인데 캠핑하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기는 처음입니다. 지금 일어난 건 아니고 한 6시 반정도 일어났어요. 6시 반정도 일어나서 어저께 날려먹은 영상 촬영하고 어제 못 보여드린 경치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있는 사이트에서 한 바퀴 돌려볼게요. 굉장히 멋있죠 캠핑장 사방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공기도 상쾌하고 어, 뷰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제 철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싹 치우고 차 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답게 캠핑장인데요 경치가 진짜 좋고 어, 우선 사이트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음에 또올 확률 100%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와서 캠핑을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강추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